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은 이에 비하면 어땠습니까 이름도 없는 재단사가 만든 브랜드조차 없는 옷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두 달여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무능 자체였습니다. 좌파 세력 전체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들끼리 나누어 먹을 생각만 하고 국민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좌파가 집권을 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세금에 허덕이겠구나 그러다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팍팍해지겠구나 개인도 이러다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구나 국민들이 느낀 것입니다. 눈앞에 몇백만 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공 신은 바로 문재인의 무능 평생 운동만 하던 그 일당의 무모한 정책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옷을 어마어마하게 사입은 김정숙 여사 이 모든 것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도입 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이러한 정책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국가경제는 망가졌고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은 못살겠다고 거리로 나섰던 것 혹시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둘째입니다. 탈원전정책으로 전세계기술력 1위로 평가받던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렸습니다. 62년 이상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대한민국 초격차 원전기술을 문재인 의 한마디에 사장시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된 우리나라 최고의 원전기술장인들은 중국으로 중동으로 전세계로 직업을 찾아 흩어질 수 밖에 없었고 우리의 첨단 원전기술의 비급은 허무하게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수천개 원전부품업체들이 도산해 나갔고 국내 원자핵관련 대학들은 학생들 모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집권에 단 5년만에 수많은 원전부품 생산업체들은 도산했고 고급 원전기술인력의 유출 등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 몇 개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장만하고 평생을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노후에 좀 편하게 월세라도 받고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집 없는 자들은 자기네 편강남에집 가진 자들은 정권의 타도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23번에 걸친 그들의 주택정책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정부지로 집값을 치솟게 했습니다. 문재인의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영영 집살길이 막막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을 찐으로 지지한 대가로 오히려 문정부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 사실마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이 정권이 결국 스물댓 번씩이나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 집을 내놓든지 아니면 세금폭탄 을 맞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랍니까네 번째 친북의 정도를 넘어서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 는 것이 아니었을까를 의심하게 할 정도 대북정책들을 그렇게 추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이 집요하게 추진하려 했던 종북선언과 평화협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군사 및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은 곧 미군 철수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그 정책을 임기 막바지인 지난달 베이징올림픽 시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문안까지 작성 완료해 놓았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보신다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해방돼서 독립하던 때인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켜 줬습니까 그 종이쪼가리 하나 믿고 제대로 된 동맹도 없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던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가 된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밀어붙이려 했던 종전선언 이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면 좌파들은 당장이라도 촛불을 들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군 철수는 누가 원하던 것입니까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군 철수를 원 했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여적죄를 무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미군이 철수되면 북한이 침공할 경우 지금처럼 미국의 자동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이 문재인 치하에서 얼마나 살떨리는 무서운 상황을 살았는지 제삼제사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도 유럽도 그 어떤 국가도 직접 군대를 파견해 주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시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문재인의 실체 좌파가 집권한 나라의 실체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위기로 몰고 갈수 있는지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때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줄 정도로 열렬한 지지하에 출범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난 그들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 또는 악용하고 법이 없으면 만들어가면서까지 소위 자기 세력들에게 자리 나누어 주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민주화 운동한다고 돈한번 벌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장관이다 차관이다 각 공기업의 사장이다 감사다 기관장이다 온갖 자리를 나누어 주다 보니 28번씩이나 정책을 내놓아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정책과 비슷한 얼토당토않는 일들이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서 다그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려고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품위 유지를 위한다는 온갖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정숙 씨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내역이 판결 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날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춰볼 때 비공개를 통해서 보호할 이익이 정보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김정숙의 의전비용이나 특활비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법원은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 지출 인데 없을 수가 없다면서 이 주장 도 기각했습니다. 이 정권은 법원의 판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 시점까지도 문재인 청와대는 김정숙씨 의상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정숙씨의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대선 때의 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랬던 의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인 브랜드의 명품 의류들이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몇백 번은 돼 보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기회에 원없이 속된 말로 뻥을 빼자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저렴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혹시 저만 그런 것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만 타라는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 없이 김정숙 씨가 혼자서 타고 해외를 드나들었던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전용기로 여행이나 다니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명품 옷이나 사입을 하고 있는 자립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런 명품 옷들은 금액 단위가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닐 겁니다. 혹시 옷가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은 이에 비하면 어땠습니까 이름도 없는 재단사가 만든 브랜드조차 없는 옷이 대부분 이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매로남불도 유분수지 안그렇습니까 깨어있는 국민들은 문재인을 겪어보고 서야 이제야 그 실체에 눈을 뜬 것입니다. 좌파세력들은 집권하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리품처럼 각종 공직자리를 나누고 그동안 못먹었던 모든 것을 개글스럽게 먹어치웁니다. 보수우파들은 집권하면 여야를 떠나 최고의 인재들을 두루 찾아서 각 분야에 내놓으라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장관자리에 앉힙니다. 수십년 노하우를 가진 각 분야 전문관료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입안합니다. 좌파들은 집권하면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씁니다. 당장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잔디뽑기 같은 일 같지 않은 알바 자리로 일자리 수차를 채웁니다. 다음 정부 미래의 국민들이야 어떻게 파산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수 파들은 집권하면 일부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세금을 선심쓰듯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당장에는 인기 없는 정책이더라도 밀어붙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신나서 사람을 뽑게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문재인 부부의 내로남불은 최근에도 불거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알바기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조국부부의 내로남불은 차라리 애교수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문재인보다 몇 배쯤은 더할 이재명이 뽑힘으로써 대한민국은 골로 갈 운명이 될 뻔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은 이에 비하면 어땠습니까 이름도 없는 재단사가 만든 브랜드조차 없는 옷이 대부분이었다 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매로남불도 유분수지 안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두달여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무능자체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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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집권에 단 5년 만에 수많은 원전 부품 생산 업체들은 도산했고, 고급 원전 기술 인력의 유출 등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 몇 개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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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영영 집 살길이 막막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을 찐으로 지지한 대가로 오히려 문정부 최대의 피해자 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 사실마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이 정권이 결국 스물 대번씩이나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 집을 내놓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랍니까네 번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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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의 품위 유지를 위한다는 온갖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정숙씨 의상 의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내역이 판결 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날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춰볼 때 비공개 를 통해서 보호할 이익이 정보공개 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 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김정숙 의 의전비용 이나 특활비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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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옷가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은 이에 비하면 어땠습니까 이름도 없는 재단사가 만든 브랜드 조차 없는 옷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매로남불도 유분수지 안그렇습니까 깨어있는 국민들은 문재인을 겪어 보고서야 이제야 그 실체에 눈을 뜬 것입니다. 좌파세력들은 집권하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리품처럼